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2회 넷중 하나 용지 분석입니다. 어, 지난 회차 용지 분석에서는 어 이렇게 출현했죠. 어, 아우칸 분석 두 개를 올렸고요. 네중 어, 하나 이상을 어, 세개 그룹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했는데 아우칸 분석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왔죠. 어, 각각 어, 보너스를 포함해서 세 개씩 나왔습니다. 어, 그 다음에 네중 넷, 넷 하나는 어, 여기 구궁이 또 전멸을 했죠. 어, 구궁 45를 빼놓고 이렇게 네, 네, 중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라고 했는데요. 구0이또 아, 전멸했습니다. 어, 이, 이, 로또 용지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 기초 분석이면서 중요합니다. 어, 필출 그룹을 뽑으면 우선 이 필출할 영역을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해놓으면 우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 먼저 살펴보게 되죠. 그렇죠? 어, 일반적으로 로또를 하시면서 어, 이 기초분석을 무시하고 그냥 막, 어, 세계 중에서 필출수 자꾸 막, 이렇게, 그런, 그런 거를 이렇게, 아 어, 급하게 좋아하다 보면, 그러면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우선 기초분석을, 어, 차분히 이렇게 다져놓고 그런 수도를 봐야 되는데, 아 어, 월요일 날서부터 그냥 막, 어, 둘중 하나, 셋중 하나, 이런 거를 그냥 막 찾아다니면, 토요일 가면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헌터는 기초 분석 자료를 이걸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각자들 취향이 있으시겠죠? 자, 오늘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1052회 유튜브 방송은요,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어, 화요일, 어제죠. 어제는 고정수 챙기세요 해서 어, 회계 분석 자료를 올려드렸죠. 네중 어, 하나 이상 자료를 올렸습니다. 어, 오늘은 네중 어, 하나 용지 분석입니다. 아욱한 분석하고 네중 하나하고 이렇게 어, 가져 나왔습니다. <목소리> 가로 세로 라인입니다 어, 지난주에도 올려드렸었죠 어, 여기 이렇습니다 어, 1 세로 라인과 2 2이 가로 라인인데요 어, 천, 1050회에는 어, 여기 43이 출을했죠그 다음에 1051회에는 26이 출했습니다 어, 여기는 아직도 어, 기운이 살아있다고 헌터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세로라인과 22 가로라인은 어, 이번 2차에도 아직 기운이 살아 있어요. 여기 좋은 수달이 여기 꽤 들어있습니다. 여러 개 들어있어요. 어, 물론 여러 개 들어있다고 해서 여러 개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어, 그래서 어, 여기는 이번 2차에도 어, 적어도 한수 이상은 가져가야 되겠어요. 어, 여기에다가 어, 그월요일날 올려드린 어, 약수들, 약수 또는 제수를 적용하면 어, 이렇게 됩니다 어, 월요일에 올려드린 약수 중에서 8, 15, 43, 26의 약수를 지금 들어있죠 그래서 그걸 적용하고 보면 이렇게 남습니다 어, 우선 먼저 어, 이 초록색 먼저 찾아보시고 어, 초록색에서 안 보이시면 이 하늘색도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한꺼번에 다 보실 면어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선 헌터가 월요일날 보여드린 약수 또는 제수 우선 적용하시고 또 각자 자료 지금 수집해가지고 약수라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수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렇게 적용하면 몇개안 남을 것 같아요. 우선 헌터의 약수 자료에서 네 개가 우선 빠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건 제이수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빼놓고 살펴보시고 거기서 안 보이면 다시 빼놓은 수를 다시 살펴보시는 거죠. 각자 나름대로 방법이 있으실 테니까 오늘 이제 수요일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이제 아, 드러났을 거예요. 각자들이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헌터가 말씀드리는 건이 헌터 개인적인 분석 방법인 거지 아, 분석 방법이라서 참고하시라는 거지 아, 꼭 그게 정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 각자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실 테니까요. 자 다음은 어, 아홉한 분석입니다. 이번에는 아홉한 분석을 세 어, 개를 가져 왔어요 어, 최근 아홉한 분석에서 번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그러고 있어요. 어, 이번 2차에도 어, 많이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올려드리는데요. 어, 첫 번째는 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어, 자료가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 이 구간입니다. 29, 30, 31, 36, 37, 38, 43, 44, 45, 이렇습니다. 어, 헌터 자료상 여기가 필출로 보여요. 어, 이것도 월요일날 올려드린 약수 또는 재수, 어, 그거를 적용하면, 어, 이렇게 됩니다. 어, 우선 먼저 초록색을 먼저 찾아보시고, 어, 초록색에서 안 보이시면, 어, 하늘색을 살펴보시는 이러한 방법을 한번, 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아홉 개를다 보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헌터 자료상으로는 여기가 필출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18, 19, 20, 25, 26, 27, 32, 33, 34. 여기가 필출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도 월요일에 올려드린 약수 또는 재수를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먼저 초록색을 먼저 살펴보시고요. 초록색에서 안 보이시면 하늘색을 다시 찾아보시는 이런 방법이 좋겠어요. 또 각자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약수들을 또 거기다 적용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초록색에서 먼저 찾아보시고 안 보이시면 하늘색을 이렇게 찾아보시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어, 또한 구간이 있는데요. 또한 구간은, 어, 이렇습니다. 여기는, 어, 여기에요. 12, 13, 14, 19, 20, 21, 26, 27, 28. 이렇습니다. 어, 여기가 또 헌터 자료상 필출로 보이는데요. 어, 여기에서, 어, 약수, 약수 또는 제이수 월요일 거, 어, 그거를 적용하면, 어, 이렇습니다. 어, 이, 21하고 0 26이 약수 또는 제수로 알려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록색을 먼저 찾아보시고 안 보이시면 하늘색을 찾아보시는 이런 방법 또 각자 가지고 계시는 약수들을 적용해 보고요. 헌터는 제수 완벽한 제수는 다르지를 않습니다. 제수에 가까운 약수라고 해도 그 필출 그룹이라고 일단 짚어지면 거기에서 그것들을 빼놨을 때안 보이면 다시 그 수들을 다시 살펴보는 어, 이런 방법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웃칸 분석을 세 어, 개를 가져 나왔는데요. 어,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우선 중복수에서 있는지 우선 먼저 살펴보시고 이건 중복수가 있죠. 어, 19, 20, 26, 27이 중복수네요. 그렇죠? 어, 중복수를 먼저 찾아보시고 어, 거기서 안 보이시면 또 다른 수를 찾아보시는 이러한 방법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 이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어, 중복수 중에서 초록색은 19, 20, 20 27이 어, 이렇게 초록색이네요 어, 각자 하여튼 어, 방법대로 좋은 방법대로 어, 한번 어, 이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헌터는 개인적으로 어, 이세 그룹이 모두 출하기를 바라는데 어, 그 항상 어, 헌터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은 각자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어, 헌터가 조사한 자료를 어, 아낌없이 보여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어, 넷중 하나입니다. 어, 이번 회차는 유독 이 넷중 하나가 많아요. 많이 발생을 했어요. 다섯 개나 발생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어, 이 넷중 하나 어, 또그 다섯 개나 발생을 했는데. 한 가지 참고하시라고 헌터 생각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 2 차의 당번이 그 오락 이내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다수가 출했죠. 오락 이내 오락 이, 낙수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2 차에는 그 낙천 분석에서. 중 후반으로 어, 몰릴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헌터는 이번이 차의 이 넷중 하나가 어, 중 후반부에 있는 수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번 이 차의 넷중 하나를 상당히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물론 이제 뭐 지난 이 차의 오락 이내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어, 연속해서 이번 이 차에도 또 그럴 수도 있죠. 어, 그러나 아 여하튼 일반적으로 이 로또의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오락 이내에서 다 수출을 하면 이제 서서히 이제 중후반으로 또 이제 몰려가잖아요 그런 걸 다들 경험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넷중 하나가 대개 중후반에 있는 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여기서 헌터는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다섯 개인데 이 중에서 평상시대로 세 개만 올려드릴래다가 다섯 개를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어, 이렇습니다. 어, 1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7인 수예요. 어, 대상수는 7, 18, 29, 어, 40입니다. 어, 이거 어, 여기서 좋은 수 있는지 우선 살펴보세요. 어, 또 하나는.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수예요. 이거는 대상수는 46, 28, 40입니다. 또 하나는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입니다. 여기는 대상수가 1, 14, 27, 40이에요. 1, 14, 27, 40이요. 이것들이 다 각각 현재 사연멸 중입니다. 사연멸 중이니까 낙첨으로 보면 다 사락 이 뒤에 있는 거죠. 사락 후반, 후반에 있는 것들입니다. 사락 이후로 있는 것들이에요. 중후반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13으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2인수들입니다. 2, 15, 28, 41입니다. 이것도 현재 4연멸 중이에요.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90이죠. 90이 구궁이 현재 5연멸 중이죠. 5연멸 중입니다. 그런데 이90 중에서 이 36을 빼놓고는 이 36이 현재 5연멸 중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콜드스로 빠져 있어요 그렇죠 콜드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즉1 0명 이상 이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총 다섯 개를 보여드렸죠 다섯 어,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어, 이 다섯 개를 우선 월요일날 어, 보여드린 어, 그 약수 또는 제수도 적용해 보시고 또 각자 가지고 계시는 약수 또는 제수들도 적용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어, 여기에서 고정감이 있는지 어, 한번 살펴보세요. 아, 물론 헌터는 어, 이것들 다섯 개가 다 출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 적어도 어, 한 그룹 이상 필출인데, 이 헌터는 어, 이한 그룹이 아니고 적어도 두 그룹 이상은 필출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그 다섯 개에서 어, 한 개도 없으면 어, 1등 없다 이렇게 어, 당연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 특히나 9궁은 어, 이제 안 나올 때까지 계속 어,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고 이 헌터는 9궁은 어, 어, 이제 안 나올 때까지 무조건 한수 이상은 어, 찾아갈 생각입니다 가져갈 생각이에요 어, 각자들 나름대로 다 판단이 시작겠습니다마는 어, 헌터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